심수행장, 해동사문, 원유수,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 고은 어, 다, 거, 에 사, 요, 고, 행, 이, 요, 중, 생, 중, 생, 이, 6번 뇌로, 위자가되요 무유학도에, 다왕 입자는 사상우유으로 위망심보니라, 인수부류 기사수도리요만은 이위부지는 에요, 소전이니라 연이 불게 산수수심이나 수자실력 간다 머무르 심악본 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버방자니라 구아감은 진수어요 벽송신고그 행자소선이라 이찬묵과하야미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기가매약하여도 자신은 정개요 자규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조양하멸로 위염불당하고 해면. 무구식념이니라 골지 백년이여는 운하 불학이며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이심중에를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출발이라 행자나망은 급히 상피유 도인년회는 위입서국이니라 수유재지나 거읍가자는재불이신의 생피우심 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신의 생환이시 하나니라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부소도이 불기 수요 근행이나 무지해자는 요광동방이 향서행이니라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익식이 위기장하되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니라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히타는 여조양이기니라 특축축원하되 불에 기의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우며득식창패하되부달기치하면 역불현성에 응참괴호와 이노 불변정엔다라야 성증사문이 불변정의 하나니라 기세간원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지구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니라 자제를 믿다라면 타죄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계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무행공신은 양무 기요 무상부명은 해석불본이라 망용상덕하야 능인창고하고 기사자자야 영배용락이여다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연세 가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홀산이라 불복구주니금일석으라 하행조젠저 세라기 후고어늘 아탐착지며 이리니 장락기여을 바불수제리요 도인 땀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소손이라 자원이 부진이언을 담짝풀이하며 재이무진이언을 부단에 착하며 자사무하이언을 세사불사하며 비무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금일부진이언을 조악일다하며 명일부진이언을 작선일소하며 금년부진이언을 무한번대하며 내년무진이여는 부진불리로다 시신이하야 속경이려하며 일일이하야 속경월회하며 월월이하야 올 내년 지하며 년년 이하야, 잠도 사무 난하니, 과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마생에 태하고, 자기 난식이니라, 기생 불수원을, 어가이랴 하며 기활공신이 관대 일생불수심필류종하리니후시는 하호와 막소급포며 막소급포와